아 이거 말씀이많요또어줘요떨간상도 보고 쉽고 네, 네. 아예 조금 예. 일다체다 네. 해야 되는 거 먼저 결는한걸라가위잘고와서 잘라. 잘라 보실 건미야지 다음 분면또 저번에서 바람 어그체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그것다해시면약같은지 아, 아, 말고 그냥, 취약을 그냥. 취약을 그 하지 말고 그냥 그이라도철거 해보라고요 이게 무너거요 그리고 내생각그 여러 다가일에서칙이못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는내 생각은 그래 예, 예, 예. 아 첫째는 토지가 상가 지않아서못 사. 네, 그 그래 네. 그것을 연구해서 이조커바도 네. 당시 이야기 되지. 좀 많은가 봐라. 네, 네. 토지를 잡아놓고자 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그 음. 수리하는 음. 것은 좀 잠시 더 어, 생각을 음. 하고, 네, 하고. 예, 우선 물을 음. 세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10만 원이 됐든 뭐 20만 원 됐든 약간 번 우선 번 그것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우선 당량에는 1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그래. 사고를 뭐 네.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응. 그래. 하고, 그다음에 그래. 그래. 체양은 우선은 나둔다, 우선 뜯어버립니다, 뜯어버립다 예, 그러면 체양은 철거해버리고 그래. 그, 그 기화를 우선 하는 것으로 그래. 응. 그래. 예산으로. <목소리> 예, 예상을 보기가 싫으니까, 10만원 구입이지만은, 뭐, 들어할 수도 있고, 이런 거나 알아서 갑니다. 최양, 철거음은, 예. 예, 예. 그렇게, 예. 예. 음, 예. 예. 그, 예. 그, 다 <웃음> 썼는데, 한 10만원, 한 사람 보고 해서 20만원 정도. 원. 예, 예. 20만원, 20만원. 1억 대봐야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에, 자에 살고 계시니까, 동선형님이 그, 빔이 잘 알아서 봤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피해나 이런 부분, 물새는 부분, 예. 그, 물 나오는 부분,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한번 가서, 보고, 장마철에 어, 상의도 장마철, 한번 해보고 상, 네, 장마철에 네, 한번, 예, 아니라고 그르겠네 그래, 예, 예,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의하려 합니다. 예, 예. 지금 기화하고 네. 처마 네. 철거하고 네. 기화고수하고 네. 처마는 철거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금년 장마 때한번 관찰을 해서 사후에 적응하자. 물털이 올라오는 거. 예예. 저희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을 하려고 옆에서 말씀을 예, 하셔가지고. 예. 예. 그 부분 기화를낼때 그 그냥 이 황토 흙으로 이렇게 입으 다시 바람 부르면 다시 떠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 시멘트라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묶어야 해요. 철사로. 예. 그래야 그게 안 날아갑니다. 예. 그래야 그게 예. 안전하게 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예. 10만원은 저 상기화제 말씀하시는게 너무 적고 예. 뭐2 0만원 들어가든 3 0만원 들어가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 예. 좀 어느정도 시일이 갈수 예. 있고 서혜는또 저기 거기에 그 집을 보수한다 해도 예. 지금 당장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정도 시일을 두고 사람을 예. 구해가지고 보수를 해주더라도 보수를 해주고 예. 일단 지금 비가 오면, 은 새는 네. 부분부터 네. 정리를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의사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네. 네. 네. 뭐 네. 내가 한 가지 말할게. 예, 네. 네. 살림 재산이라면, 예, 네. 네. 흥분용 재산이나, 예, 네. 그 유사들이 좀 간섭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절대 아, 주장법 예.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유사점 잘 내버리고 법문 사람들이 와서 이러자 저러자 이거 안 돼요. 지금대로 해야지. 네. 그러니까 안 앞으로는 유사다는 태그를 몇 개. 아, 그럴 수도 요어 안녕, 하고 나고 놀고 아니,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또 합계 중 와서 좋지. 예. 자, 예.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사군이 네. 네. 네. 지금 중에서 단숨으로 갖고 해야 돼. 다음 항하고 지금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정치 내 임원의 그 유사 명시 부분이. 지금, 그, 우리, 그, 청아마지 가신 말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서 예. 그 부분을 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예. 그, 그 부분, 의견 모아진 대로, 회장님 예. 의견 모아진 대로 일단 하는 예. 걸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그, 종친의 임원, 그, 예. 예. 이, 이 부분을, 말했죠. 그, 이 이걸 정리를 예. 하자고요. 예, 예, 그렇습니까 그, 그, 뒷부분이 지금, 예. 그, 청아마 예. 말씀 예.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 기화는 보조고, 천만원 철거한다. 그 다음에, 금년, 상마철에한 번, 다시 한번 보고 논의한다. <웃음> 예산은 뭐, 그렇지. 1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아, 그 결정, 범위 안에서 비가 안 내려온다. 예, 거. 이것까지만 이제 정을 합니다. 오케이. 예, 그 정,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정친의 임원 유사 명시. 이것은, 예, 무슨 말인거냐면 지난번 <웃음> 회의에서 <웃음> 연섭이 동생이 이 회의 측에 보면은 회의장, 부회장 뭐총무이사재무이사또뭐 감사 간사 이런 명칭이 있었고 뭐 감사는 무엇을 한다 이사는 어떻게 한다 이런게 있는데 유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많은데 또 옛날 같은 면뭐 전부 다 유사 가 같은 일이죠 이 전체가 뭐 총체 전체가 그래서 유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일은 많은데 예, 해치게 유사라는 그 어, 말은 뭐 한마디도 안들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 해치기에 어떤 명시를 좀 해주면 쓰겠다 하는 그 그때 그 지난번 총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래? 네. 아 당연히 예, 명시는데 이제 어, 또 해치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예, 해치 그 24조에 보면은 혼 해치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념과 통상 관례 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라는 것은 우리 뭐내때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해오던 음, 있는데 굳이 또 이게 총치인 회에다가 별도로 이거 그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왜요? 그런 명, 의견이 해야지. 지금 그 지난번 그 회장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치인 회 이렇게 이 구성한 것도 아까 전 내용 이 되고 말도 있었지만은, 에 해, 정치인 재산이 어떻게 양 유사나 그런 몇 사람이, 양, 양, 양 하는 말로 양이렇게하 할라 하니까 이것을 이제 좀 엄격히 규제하자 해서 그냥 정치네가 이렇게 이제 들고 이러고 온그 인데 유사하면서 본연에부터 쭉 해오던. 음, 있습니다. 기는 옛날에 사실 그래서 예. 유사한다고 사람들이 몇이 예, 아. 사실을 보면은 문제도 다 그래서 그 유사라는 것을 꼭그해치넣어야것 같으면은 이제 내년 치고 내년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그 원래 옛날에 유사라는 것은 그그 <웃음> 그 문중에 어른과 유사로 크게 대별했거든요. 그그 종중이라던가요? 네. 종장. 종장. 네. 종장이 계실 때 종장하고 유사 그래갖고 유사가 거의 전체적인 일을 했어요. 네. 종장은 이제 그한 그 분을 이렇게 모셔놓기는 해도 유사가 쉽게 말하면 재무, 총무 이런 일까지 그 실제로 강사하는 어, 일까지 다 했어요. 네, 네. 네. 전부 네. 전반적인 살림을 네. 다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이미 정치네가 이렇게 구성이 될 때는. 네. 거기 옛날 종장이 있을 때 그거를 대체해 가지고 현대법에 맞게끔 이게 조정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에 종치네가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종치네 구성 자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유사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유사 부분을 그 간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현대식으로 하면 현대 그 종치네식으로 하면 간사 간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수석 간다, 간사를 둬가지고, 그, 전체적인, 그, 문중사 실무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간사가 음.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든지 간사에다가 유사를 느기면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최근로 유사 서이면서 그런것 같이. 그렇게 해서, 가족교로 유사를 두어서 그 사람한테 책임 적응을 해야지 가사교로 책임 적응을 해야지 가독교로 책임 유사를 다루이게 그러면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 가지고 유사가 정친회에 관계되는 일총무일 재무일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왜 그러냐면 유사라는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해오, 해오던 그러면 정친회에 있는 모든 역할이 같이 섞여버려요. 책임, 책임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유사, 유사하는 일이 지금 현재 재무이사나총무이사나 종친회장이 하는 일하고 같이 겹쳐있어요. 지금, 그러죠. 아재, 아까 어신 네. 말씀이 네. 어 유사 부분이. 네. 어째, 그러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 경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경계 부분이 중복돼서 겹쳐버리기 때문에 네. 그게 그것은 중복 안 되었게 안 되었게 한번더 음. 그래서 되었게 제, 생각에는 자기, 중복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당연히 을부 전해 안 날버려요 중복을 되면안되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회칙에다가 뭐 넣는 것도 좋고 그냥 안 넣고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도 아니, 있는데 회칙에 넣을 필요 없어 그러죠 그래서, 넣어. 그래서 넣어. 간사하고 유사하고는 해일 그렇죠? 간사는 음. 회의를 보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리고 없어요. 회의를 보조하는 거이고, 유산은 상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해서, 전부, 재 제시를 관리하고, 또, 시제를 모시는데, 이거, 이거, 이것이 이제, 정말 유사고, 옛날에 재산가지는 이제 재미사한테,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어떤 회의는, 소문사한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유산은 이제 옛날 헤어도것 등에서 이렇게 그 문서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초음의사한테 넘어갔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의사한테 이렇게 맡겨지게돼 있고 지금 이제 유사는 선산을 제시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임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치게다가 늘나하면 우리 아마 그런 말을 넣어야 할것 같아요. 근데 꼭그 정치인 해에 나가서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느냐 옛날 대로 해오던 대로 문서관리 옛날에 유사가 해오던 것 중에서 문서관리는 총이사가 하고 재산관리는 재무사가 하고 그 외에 산상관리는 유사가 하는 것인데 예, 그다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명시를 해것 같아요 문제인 것,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근데 제가 아근데 유사가 네. 물론 옛날에는 정말 유사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정치 이 생기고 나서는 유사 고난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내가 봐도. 왜 그러냐? 긍정관계가 유사가 그 어느 정도 써야 하는데 네, 네, 네. 유사가 긍정관계는 일체 손도 못되잖아못 대고 그렇지, 돌아가지도 모른다고. 상사를 어,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려면 음. 제각을 어떻게 관리하려면 누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려고 사람 못다이 말이야. 참호랑이 없으니까 그런, 그런 점이 있고 등한 씨가 해 주지, 등 그래서 뭐저 여기다 등록한다는 것도 같이 동치민에다 유사를 갖다 등록한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제가 말씀드리죠. 네, 네. 뭐 네. 네, 내, 내 생각은. 그 부분을 네. 에, 총무, 수석총무, 이제 뭐 회계 뭐 전반 이런 거 관리 네. 그다음 총무 총무 총무 해가지고 차라리 총무를 늘려서 제실 담당 총무. 선산남당 총무. 그 다음에. 그 옛날 해본, 뭐, 뭐지? 그렇게 총무를 늘려보는 게나빴어요 그, 그 유사. 그렇게 하는 거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그 전, 여 같이, 그때 어르신들 한 대로, 네. 유사, 명인들 서있면서 둘, 네. 둘. 네, 지금 네 명이 돼 있습니다. 음, 그렇게 두고, 천무 네. 재산관련을 유사한테 맡겨야지. <웃음> 제상 그 경제가 네. 지금 이제 지금 정치에 아재산관련을다 맡기면요. 정치의 네. 자체가 비어 있을 수 있고. 업체나 가 재체를 꿰고 있는 아니 그러면 유사만 있어야지 돼야 될거아니에그 계약하고 같은 면 저도 저 통화도 같이 간 예. 한화 총무에사 말씀대로 지금 이 감사를 예. 지금 자야 저 재실 관리가 묘지 관리 같은 거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실도 없고, 이제 살 사람도 없으면은, 그걸 네. 이제 수입 들어오고 부족하면은, 우리 이 문중 분이라도 지출해서 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관리 책임으로 관사한테 그것을 맡겨야 맞지 않냐 그러죠? 관사한테 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종장이 있을 때, 이, 종치를 이끌 때요, 종장이 주도하면서, 종치를 이을 때는 유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장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사가 이제는 그,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다시 간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명칭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관리가 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전에 그 종장이 있을 때 하는 방식대로 계속 하신다고 <목소리> 하면은 이거 문제가 같이 겹쳐가지고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없애요. 없어요. 음, 음,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음, 음. 명확히 이렇게 명시를 해야 거야. 해요. 음, 음, 음. 그 부분을 네. 이제 총무 이사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힘이 돼가지고, 아, 그렇잖아요. 힘 들어온 것은 네. 총무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또 부족한 것은 총무 관할하에 수출을 해야 되고. 그제제 제,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명칭상의 문제예요. 유사하면은 옛날에 그 고유 권한이 있고 직책도 있고 음, 힘이 음.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맡기에 부담이 없어. 근데 간사 남기도 간사. 그 밑에 간사 뭐별것도 없고 현찰한 직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차라리 유사도을 없애고 총무를 수석 총무, 그 다음에, 그 총무를 여러 사람을 두대 담당을 주자, 이거죠. 네. 뭐, 의전 담당 총무, 뭐, 재실 담당 총무, 그 다음에, 요, 해, 요, 회계 요, 요런 서류 담당 총무,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합의해버리자,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총무, 총무란 직책이 괜찮으니까, 요사에 막먹는그 예우가 된다, 이 말이죠. 어르신들이 해도,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이, 이 안으로는, 제가 간사 부분으로는. 변경하는 네, 부분이 있고 타워 이안으로는 타워 지금 현재 유사분들이 다 겹, 겹쳐져 있어요 이사님으로 되어 네,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 그래 이사님으로 돼 있거든요 네. 전부가 다 이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다른식으로 종친회와 같이 겹치지 않고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이 유사 부분이 관리이사로 되면 겹치지는 않아요 관리이사로 하든 간사로 하든 이렇게 하면 겹치지 않는데 유사 간사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총무이사 그 재무이사 있고 싹 겹쳐버린다니까 이 자체가 나중에 이 하면서 계속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유사를 했던 부분 분들은 유사 권한이 어떻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회장 권한까지 네. 그 저기 총무이사 재무이사 저것까지 다 침범이 되어버려요. 네. 그런 문제가 네. 네.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아, 네. 이제, 이거 있어요. 예, 해치기다 그러면 나라로 봤을 때는 오. 헌법인데, 거긴. 거긴. 네. 이 부분은 네. 그 처음에 재정 당시에, 해치을 재정 당시에, 예, 치인 해는, 어, 그, 유사 어. 음. 부분하고는 음. 좀 부분이 되게끔 네. 처음에 이제 제정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 이 <웃음> 정치인회는 이게 그 전체적인 문중의 어떤 그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어, 하는 부분이고 아. 유사는 어, 조금 이거 이거 옛날에 유사의 관한에서 다 이렇게 정치인으로 넘기고 음. 이제 지금 유사는 이상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그, 제시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아있어요. 음. 그리고 또, 간사라는 것은, 이 회의를 보조하는 거요. 예 음. 회의를 해서, 이제, 맞자면 음. 모든 그, 회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절차나 서류 보조 이런 것은 초공의사라고 감사는 이렇게 그, 보조하는 것이에요. 그까 유사하고는 임무가 좀 달라요. 아닙니다. 상당히 다른 문제가 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러면 회장 아유. 회장님이 됐건그그 네. 그 재무가 됐건이거이그 이거 종친회 자체가 네. 모든 시스템이 종친회란 것은 회의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회의만 하는 거요. 다른 권한은 없는 거라고요. 회물을 관리하고 회의는 회 그지 그 그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어 그 이거 이그 유사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게 되면 뭐그 중친회가 완전히 그 유명무실한 형태가 된다니까요? 제가 바로 렇게 네. 그러면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유사나 뭐 간사나 별 차이 없어요. 그 명칭상 문제지 그러면은. 유사로 그대로 기존 예우를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해치게다가 그 사람들의 할 임무라든가 이런 걸 적어버리면 네. 예. 안겹쳐버려 그렇죠. 예. 그렇게 군데. 그러면 어렵게 할 거다. 임무라는 예. 예. 것은 아까 예.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넣고. 거 그것 내 예. 하면 되겠죠. 명실을 해버려야지. 선상 관리, 재실 예. 관리, 또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희미 그, 는 그, 거. 그이전에 그런 최신가 문제지. 네. 원래 제 차가 제일 문제야. 원래 네. 네. 쉽게 말해서 그런 그이 합전 했던 권리를더 어, 적상 시키면서 적상 시키 떨어뜨려 네. 떨어뜨리면 안돼 가지고. 안 돼. 어, 그러면이 네. 네.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내년에 회칙 개정 때 네, 총회에서 해야 되니까.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유사 부분은 아틈 집을 넣으시다. 그거 말고. 그리고, 오, 아, 참. 여기에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예, 유사 부분이 지금 그 우리 해치 자체에 아예 유사라는 부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예, 예. 빠져 있는데, 이제 해치 24조에 뭐 통상 관례에 의해서 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이 뭉실한 이런 과정이니까 유사 부분을 예,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오늘 중지를 모아가지고 오늘 뭐~ 뭐~ 여기 저기 회칙이 변경되거나 그럴 줄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모아가지고 내년 회칙 이제 총회때 변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예, 유사라는 그 부분을 놓고그 유사의 업무를 네, 좋은, 좋은. 예, 딱 정해줘버리면은 네, 안 이제 이렇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는 응. 예전 유사의 어떤 개념하고 지금 유사의 그렇지, 개념은 틀려진, 확실히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응. 유사 인물로서 제가 생각해봤던 그런 부분들은 응. 첫 번째로 어, 예 네, 선상 관리 및 예, 네, 예, 응. 그 말씀드렸는데요. 조상 묘지 및 선상 관리, 그 다음에 제, 선상 관리면 묘지로 포함이 되니까. 그렇지. 예, 예 네. 그 다음에 예, 건축물 관리, 예, 예. 그 다음에 예, 제사 문제, 그 다음에 농지 및 선상 농 농지 관리. 농지 관리.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농지 예, 예. 관리. 예, 농가들 농 임의를 쓰냐 이런 거사고하는게 예, 예. 뭐 예, 예, 아니라 예, 예, 저도 말한 말을 해봐도 안돼제 소관에는 정치회하고 문사하고는 종별이 다랬습니다 그 행사가 다랬습니다 그래서 정치회에다가 문사를 이름을 걸었다 겸명을 했었다는 것은 그렇게 사회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회는정치회고 문사는 문사요 수 아, 그런, 혹시 혹시 혹시 그런, 그런 게, 대부님 말씀대로, 제, 제. 유사라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네. 옛날 네. 회장도 없고, 쉽게 말하면 재무도 없고, 유사가 참도 하나부터 여까지다맞아서 하나부터 돈도 지출하고, 아, 네. 모든 것을 다 했을 때가 유사거든요. 그제는 참, 종, 치를한 것이, 우리 호남에서 참 강조해야 하나 있어서, 미어 네. 문유사로 전부 제도가 있었으면 어땠는 지금은 문유사가 있고 종치네가 있어서 종치네하고 문유사하고는 종결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 을 보시보니 종치네는 이렇게 하고 네. 또 문종의 아, 문유사는 문중의 그런 것으로 문유사로 분리를 따로 하였습니다. 문문사였고그 말씀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문유사들 따로 유명 것이고 종치를라는 초승 이걸 망나에서 이걸 큰 대종회를 열는 것이고 그 그, 말씀도 정별로, 이거 총에다가는 예. 예. 예. 그, 그 말씀 지금 고르려고 이 총에다가 묻는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고만그말씀이 유사 제도로요 유사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 유사가 그냥. 정친회가 이렇게 되고 시작됐으니까 관리자로 이렇게 변해야요. 명칭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이렇게 선를정해적면은 관리자, 관리자로, 그런 관리자로 이렇게 돼야 한다. 정책을 정다거해요 관리 그 관리 이사로 그 하는 것이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칙을 그그 만드신 그 해칙을 그 기초하신 그 아, 직제 뜻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유사 문제가 이렇더라. 음. 니까는 예, 대부분이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해오고, 그산산관련 문제는, 예, 재산을 하련는 문제고, 산산 제실, 시제를 모시는 일은 좀, 이렇게, 별도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유사가 그, 해야 되는 죠 인간의 로든왔던그에서는 정치의 사람이 있고 물류에 제사를 하는 사람이 는 것은 그이다. 다만 자금을 이제 뭐저 제사도 모시고 선산도 관리하고 제사도 관리하면 돈이 필요하는데 이게 자금 관리는 정치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예책에다 그것을 꼭 집어넣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 들었어요. 근데 또냐 이 또냐 다른 거그 회원들은 그걸 명시하는 것이 또 이게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하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그 쉽게 판단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그거.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유사 어떤 개념을 지금 탈피를 했다 이겁니다. 예전에 유사 권한들은 유사장, 회장, 총무, 재무 모든 권한을 다 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정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정치회에서 각자 해야 될그 임무들이 총무 따로 있고 재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서 이렇게 여론을 취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유사한 또, 유산을 또 한, 그, 둔다고 해서 그것이 뭐, 특별한 어떤 그, 실무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무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것또한 어떤 틀에 얽매에서라기보다도, 그,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겁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 총, 총무나 재무나 그런 부분도 뭐, 원래 정해졌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사라는 부분도 그쪽에다 넣어 다른 쪽에는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유사 제도를 해가지고 어떤 실무 부분을 할수 있게끔 그 그럼요. 임무를 부여해 주자 아, 그러면은 그그그 그, 그 부분은 에 임무가 이제 부여되니까 이 부분에 사실은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얘는정치회의에서 네. 네. 주관에서는 종치회의고, 네. 또바울에 문서를 잡고, 문중 수집고시던데, 그때는 문중행사, 문중, 문중회의고, 그죠. 그래서 그 종결이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서는 보공우 박 전체적인 그 문유사를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문중 유사가 아니고, 사문중 네. 유사가 아니고, 현대동의 어쩌라고 보훈과 대군중이 있고 보훈과 정치나 이는 것이요. 종별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신중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랑이 실질적이 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동네에서 그렇고 무슨 일이벌어질때이하는 사람들도 유사 그분들이 일하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고 지금 여기 저 부회장님 뭐저뭐뭐저총무님하고 있을 때는 바깥에가 계셔 보기 때문에. 이렇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고 모였을 때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 일을 못 하거든요 그게 지금 상당히 나선 뭐 오늘 결판 나는 일은 아아니야 네, 어차피 총회에서 정한 일이란 말인가 네. 그래서 네. 이란으로 이렇게 유사를 해치게 명시를 해서 뭐 아까 말씀한 그런 뭐 네가지권한을 임무를 부여하는 안그 안은 뭐 개정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안을 좀더 생각을 해 봅시다.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고. 그래갖고 아. 내년 총회 때그사무실렇게두 뭐, 예. 뭐, 가지 네. 안을 놓고 네. 뭐이제 예, 하면 되니까 오늘 뭐이사해서 이건 증언이 아니고 총회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요 계속 전면서요요해요 사업단에서 돌일때나는 이게 이냐 네, 네, 이사회에서 네, 그 네, 초기에 하기 이전에 네, 네. 이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취합을 해가지고 네, 네, 네. 초기에서 상정을 해서 그걸 네. 통과시키냐 안시키냐 네. 그런 네. 부분이니까 네. 어차피 네. 이사회에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오늘 꼭 결정은 안 하더라도 다음이라도 이런 네. 부분을 다시 네. 그간으로 붙여가지고 제가, 제가 게 말씀 드릴까요? 저도 지금까지 유사를 쭉 해오고 있었지만은 유사가 전에는 제일 문제 재산 관계입니다. 돈관계예요 돈, 돈 관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종치인회에서 생긴 회로는모르겠어 지금 저, 이 앞전에도 뭐, 이 종치인회 생기기 전에, 전답을 이렇게 교환하고 있을 때, 그종치인회 유사하게 해서 명의로, 예전에 다 유사적 명의로 한거 아닙니까? 재산 관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단이 돼서 그는데 종치인회라고 생겼다고 해서, 지금 개인앞 앞으로 하뭐 법인하고, 종치인회로, 특기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에는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전을 주고받고 이렇게 맹위가 유사를 앞으로 될수 <웃음> 있단 말인가? 그 앞으로도 그 맹위가 그러면 유사는 재산 관리를 하는데 그걸 할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 회장님이라도 그 맹위를 지금 계속 자금 관리되잖아요그 앞으로 해야 되고요. <웃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전부 해왔기 때문에 유사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네 가지 그서너가의는 그 얘는 유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저 같이 다 유사신분들인데 그분이 누가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뭐 유사 관계 뭐 있나. 저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대 전에. 선생전이야기 했는데 유사가 뭐 하는 것뭐 있습니까? 신분는하고 어? 관리하는거뭐 유사라고 하면 뭐 되고, 이사하면 뭐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 정치의선조들한테 봉사하고 하는 것이기 끝나기 뭐 수수료를 근데 공로비를 주지도 않고 주도 자 그러면 제가 말 시산사 유지적인 한번예줄게요 제가 제일 전번에 네, 말씀시하안 드렸는데 시산사 유지적는 벌써 뭐 기금이 5천만이 부서이 있습니다. 결제를 했으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자, 9월 30일에 1억을 뭐 해가 뺏 그러면 전국 관리 통장으로 만들어서 은기 동주시의 상위 공동 명의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근본 중에 자야 손계되는집이 부서지고 모독해도 어? 보수 안 하고 아버지도 않고 이거 뭐 뭐다 누가 어디가 근본 중이고 어디가 우리가 진주 전가 제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보기, 위해,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돈 있으니까 이거 행사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말 틀립니까? 네. 이거 전부, 예, 이런, 이런 데는 돈을 맹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이 사람들 유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유사합니까? 지어서 관리, 기금으로 해고 관리, 이게, 이게 유사지. 일반 목뭐 관리하라고, 맹위하고 책임져라는 게 유사니까. 그 다음 하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지금 유사제도 아니니까 이게 틀리면 아니고 이거. 이게 유사제도지 이거 박장만 당당하게 어? 오시지 뭐제사로그뭐 어떻게 지금 송계대 제말 송계대, 신묵제, 전복 연동물 이거 관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사가 쉽게 말하면 음, 누구는, 그럼 저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는 누고 누구는, 누구는 안주냐 그럼 이런도 없이 명령만 어. 유사도 못한다니까천발를한다고 <웃음> <참 말로> 하지 <웃음> 안 돼요 유사들이 대체 말해 보면서 그런 말 예, 여기는 5천만 원벌써뭐사5시 시장에다가 5천만원 돈을 떼고 주면서 아니 송계제 같은 경우는 그 논밭에서 수가 나오는 그거 같...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도 못 지는데 그게 그러니까 렇 그게 유사인데 <웃음> 그 부족한 뭐?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출하고 네. 지출하고 무슨 을 해야 하고 관리도 하고 집서도 하고 계서 그 해줘야지 네. 예를 들어서 송계제도 아버지도 1억을 줘서 갖 유사들이 그돈 갖고 이자 갖고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짐을 안 들면 벌쳐도 하고 뭐라고 이렇게 해야 네. 관리가 되는 것이지 미 지금 시장은 사업4 5천만 원씩 이렇게 문중해. 떼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중에 재단 같은 것은 산업화처럼 필요한 때 조건이 이러고 양보적으 해서 이용해 나가는 다고할지라도 제가 말르스고 아드리나다가. 영생 많이는 유사가 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군사하고 아? 뭐 유사하고 합의 작동을 해요. 유사 못하고 간사 못하고 재무 못하고 못 한다니까. 아예 안 하는 것이 유사 없는 아니, 것이 맞죠. 이 부분에서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개대 같이 딱지정해 갖고 돈을 천만원 주든지 이천만원 주든지 그 이자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항상 명의로 뽑으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회장이나 그 간부도 챙겨들어 그 사람들 믿을 저게 저게 저게 사람들입니까? 저게 저게 우리가 전혀 의견을 해놓은 것을? 그 돈을 이제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 그건 믿어요? 엄마로 해서 거, 재산을 두거 수익금, 예. 그럼 뭐 요, 있고, 다. 네. 그 유산으로 못 믿고 불안한 분들이고, 그거 층층 배으로다그시간에다쓰 거예요. 제가 제일 불받어요 사람이 그 수익을. 그냥 말하고넘어려다가 예. 예. 네. 어? 아유면못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그문제를 이런 문제 아차리돈갖고 통산 그 자로 그분 했잖아요. 만내고 예. 보다 받고 술 부르는 거, 거. 누구한테 술를 주고 술을 받고 하니 어. 예. 그 지금 유사잖아요 유사. 그런데 예? 그걸 지금 재무가 하고, 하고 있대. 저... 네. 네. 그걸 지금 재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술을 음. 받고 또 이렇게. 아, 그걸 재무가 하고 있다고요. 네. 재무가 하는데 예. 네. 결론적으로 네. 저기. 그런데 유사가 체험을 해요. 네. 그러지. 유사가 체험을 해. 체험을 해. 아. 이번에 이래 네. 이래 일을 하려니까 이제 좀 돈이 필요하다. 또 벌처를 하려니까 필요하다. 하라니까 응. 이 옛날에는 제, 어, 유사가 돈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재무가 관리를 하고 응. 일을 하면서 돈 관리를 재무가 하는 거이죠. 응. 그러니까 면 상기 말대로 응. 분야별로 손계제 선사니 응. 그 관리 누구 유사? 국현다 그렇게 해서 딱딱 막게야 그일이된다니 뭐 그러죠. 막게한다니까. 그 불안 하는 일안 네 사람이 그하서네 예, 네 사람이. 그런 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 지금 현재는 런게 돈이 전부 들어오면은 쉽게 말하면 10억 5천이 지금 4억 5천 들어오고 6억이 안 들어왔는데 네. 이제 5억 5천이 들어온 편이야 돈이 1억 치했으니까 그 네. 5억이 들어와야 돼 5억이 들어오면은 그놈 가지고 아까 말하는 송계저기저기저기 자야도 다음은 얼마 유산을 띄워주면서 네. 이놈 가지고 관리하고 또 어디도 이러고 띄워주면서 이놈 갖고 관리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행사할 때 이렇게 쓴다, 이말이여 근데, 음. 돈도 없는데 집도 짓어야 된다. 거짓기 <웃음> 저, 그, 저, 저, 여기, 여기, 어디요? 여기요. 여기, 아까 지난달 유적지 관리금 5천만 원했 게, 또 자야도 5천만 원 주라. 이러면, 돈은 현재 없는데, 나는 어찌라, 이말이여이재무 네 입장에서는 까깝하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남 돈이 들어오면은, 기어야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 거 시기 저, 자야도, 아까 말했듯이, 논을, 예를 들어서, 수많이, 수많이, 열맞이, 열맞이 사주버갖고 고놈 갖고, 관리하게끔 하고, 또, 백인문중도뭐 사주고, 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여기 그, 그 시기에 보면, 하인문중, 그, 주컨문중, 삼해문중, 이렇게 문중별로 여섯 개문중 있죠. 흘로 해서 돈 얼마씩 내려줘버리이 말이야. 응?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들어야 된다, 이번에. 첫째는 이게 지금은 조금 서운하더라도 참고, 우리가 기다렸, 기다렸다가, 뭔 일을 하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네요. 근데 돈은 없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고하면또 불평하고, 그러건안 된다, 이 말이야. 예, 아무튼, 예, 그것은 장기적인, 이제, 예, 어떤 거 발전 방안이고, 이제 예, 아까 아침에 같이로 일한 이하는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유이 뒤에서 이제 다시 논의가 될 거인데 유사에 대한 이 수상이라 할까 유사에 대한 무엇을 조금 지급해지않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아, 유사도 어, 이것이 종룡 행사여, 네. 행사여. 예? 오늘 이것이 종종 행사요, 긴급 행사요. 사 오늘 행사는. 이 종칭해? 그런 것이요. 그렇게 그 존별이 있는 예, 것이요. 예, 예, 나중에 재원은 예, 여기서 좀 나서면 예, 여기를 갖다 쓰고 예, 예. 여기서, 여기서 얼만큼 그런 종별은 따로 있는 것이요. 종하고 문유사하고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는 아까 정관의 동성 마주로 음. 유사가 어느 정도로 무술, 음. 일을 있도록이. 그래 그래. 시리즈 그것이 맞아요. 아까 그치타한사 얘기도. 오늘 행사로 한국에서 그 종추녀에서 여행하고 시방 온 것이지. 그러한 문서화를 이제 좀 진행한다. 이 가령 이 회장님, 저 자야 그 이제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그수 나온 것을 이제 유사한테 맡겨서 네가 이것을 관리하고 사람 사서 이제 해고. 그것을 이제 그 적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맡겨주어서 1년에 가령 뭐 100만 원 된다, 150만 원 된다 그러면 네가 사람 사서 아니면 네 손으로 하든지 해서 그것서 어떤, 어떤 그 수고비를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않군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게 그게 그게 예. 한,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잠깐만요. 동서를 짜는데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부사를짜는재라는 것이 충치인그을 갖고 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 시기, 아까 말한, 그, 큰 문주, 맞냐면, 자야, 거기서서 160만 원이, 시, 시켜면, 선사비가 들어와요. 네, 그 시기가. 네. 그러면 그 돈이, 일단, 재무한테 돈이 입금이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죠 이것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죠. 네. 예를 들어서, 160만 원, 그거 주어보면, 중에 부족하면 또 주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가 되니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그 돈이 전부 다 재무한테 일단 들어왔다가, 네. 제가 다시, 임시 전도를 해줍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임시 내가 성수화재한테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내가 해줘요. 해 주면 성수화재가 쉽게 말해 유사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문짝을 뭐 고쳤다든가, 문짝 창호지를 발랐다든가, 주위, 뭐, 그 때를 뭐, 그, 저기, 저, 치웠다든가, 뭐, 아까 발을 교환을 했다든가, 뭐 했을 때, 돈을 쓰고 부족하면은 다시 또 100만원을 전도지랑또 해주고 100만원 전도해 준 놈은 자기들이 영수증 첨부해서 나한테 넘겨줘야 돼 서로 상으로 그러면 그놈을 내가 갖고 첨부시키고 이제 또1 0 0만원 넘겨주고 그 그렇게 한 것이 공무원들이 쓰는 방법이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공무원, 돈을 안준 것은 아니에요 유사는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네. 어떤 수급비가 있어야 일을 할거 아닙니까? 아, 수급비 네,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면수급비다 따져면 어떻게 일을 해 그래서 어찌게 조금, 음, 인건비는 줘요. 예를 들어서 유사가 네. 뭐, 제초를 했다, 불철을 네. 뭐, 했다, 네. 뭐 했다 하면 인건비하고 실력형비는 주는데, 네. 예, 뭐 이렇게 선사를 네. 예찰하고, 네. 또 뭐, 이렇게 둘러보고, 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웃음> 시간도 많이 오고 네. 뭐 차를 타고 가면 기름도 달아지지 않고 뭐 이런데 그그 그 사항은 추후로 예. 미루고 예. 다른 건다 해결하고 그래서 예 음. 네.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왜,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예예그필요하여튼 이것도 뭐 우리가 정해 갖고. 뭐 주자 안 주자는 모두예 근데 예. 그냥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예. 예. 뭐 1년에 뭐 20만 예, 원, 원 10만 원이라 20만 원이라든지 일단 예.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 그 대신에 그 전담해서 예. 책임을 지고 그럼 누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집안 예. 우리 큰집 작은 집 이렇게 이제 문중 논이 있거든요. 네. 예. 그논 수가 이제 1년이면은 한 60만 원, 한반부니까 그놈나혼눈 가지고 내가 이제 묘지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품을 팔든지 사람을 사든지 네,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뭔가 맡겨줘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인문중 그 유사 관리비로 네. 10만 원이 나옵니다. 1이만 봐. 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신목재 관리비로 관리, 관리만 하는 걸로 인건비는 네. 별도 고 20만 원이 나와요. 남기간이 20만 원을 받아요. 1년에. 예. 예. 그러면은, 요사를 정하되, 많이 하지 말고, 예. 연동굴 한 사람, 저야한 사람, 응? 예. 술을 줄여서, 이렇게 얼마를 지불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네사람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 관리하면 충분해요. 그, 많이 하면, 그래서 한 사람, 딱 당신 그 1년에 얼마 받고, 수시로 순찰하고, 관리 이렇게 뭐죠? 유사 이렇게 먼저 공의 때다 이렇게 진행이 는데 그러니까 차후 차후에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해도 그러고 한 사람이 딱 책임지고 관리 응? 뭐 우리 몇시허물어졌나뭐필요하해나 이거 관리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의다지는 거 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하면 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휴식을 하고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빨리 진행은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러셨다. 이란, 이한으로, 네. 보고 또 그냥 차후에 더 논의해 봅시다 예, 예, 이 사항은 그, 의, 네. 의결해야 될 사항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논리성에서 딱 끝내고요. 예, 예. 그냥 일모가 다리하고 다르면. 예. 한,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그렇시다 아니, 여기까지만 네. 해버리시죠. 어디, 까지 아, 근데 이거 다, 가보고 이 예. 아니, 너무 길고 지루해지니까 딱가버 <웃음> 의결사항만. 그리고 애경사가 그 축조이금을 첫 번에도 보고 사항을 넣었는데 했는데 이게 해치게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해치 애경사나 이런 뭐이것이해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안 하면은.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앞으로는 일체 취급을 안을 계획입니다. 네, 예, 예. 그래, 그래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음.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안을 거입니다. 아그그 한테 어디 이제 경사 같은 거한서 우리 문중 자체에서 예. 자체서 에안 예. 한다. 예, 어 그거 아니요 이제 안하면 안하면 없애고, 하는 거로. 아, 아까 같은 경우 음. 그 저기 우리 정이 정현 씨. 네. 정자연자 네. 네. 이거 그 양반 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였다 이 말이야. 네, 왜냐하면 네, 네. 우리 종회를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양반이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 상견 네. 놓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가장 그그 그 양반이 계셔 가지고 그 양반이 임시 사를막대야 됐는데 네.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그 양반한테 부탁을 하고 그것도 뭐 민감증명을 그 네. 이렇게 띄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부분이, 네, 그것은 제가 네. 말씀드렸요그 네. 부분은, 그 유공자 부분에서, 예. 네. 그때 포상이 되셔야 돼요. 네, 맞요 네. 네. 네. 그 네. 요, 번에 네. 명칭을 거기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음. 애경사하고 관계없 네. 음. 그때 이제, 엠천 형님이 챙겨서 외시자는 한디, 네. 예. 네. 나감성님이나 네. 작은형은 챙겼는데, 네. 그냥 말을 어떻게 생각이 안나고 그게 그 부분에 네.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상. 저기 저 그냥 하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글시여럽니다 근데 또시험대에 딱해서 뭐다올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네. 이제 다른 부분은 그냥 이야기하면 해도 될것 같아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미 그 저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고 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네. 여기서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기를 사한거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네. 그냥 집행부가 이야기해 본 것하고 네. 차이가 없는데 그 지핑국 빼놓고 지금 그, 그 이사님 한 명하고 그 감사 두명 있는데 아, 그렇죠? 어떤지 아니 왜냐면 저도 사인하고 갔으니까 일을 하다가 그렇지, 나가신 분이 나가신 이예 끝내 고시면 끝내 보시면. 그다음에 좀 이것을 좀뭐좀 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그뭐 회의 여비라는 5만 원, 10만 원또5산사 뭐, 지왕비는 이렇게 한다고, 그, 그, 그, 거박이, 아, 뭐, 이렇게 한다고 정해졌어요. 예, 예. 그리고, 재무이사는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이제, 기타 여비는, 그, 과거에 보니까 좀 이렇게 실비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제가 그, 볼때 참, 모호, 모호해요. 조금. 그래서, <웃음> 그리고, 아까쯤에 그, 유사, 수당 한개 오고 이것은 좀 유다, 유사 유사 수당 한개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야기로 네. 오고 근데 기타 여비 지급을 하는 것이 집비 이제 시로 이렇게 쭉 해서 뭐기름값 얼마 들고 밥값 얼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급을 하셨더만마에는 네. 근데 이게 조금 네. 그 애매 모호 뭐, 뭐 이게 어떻게 회장이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왔을 때는 우리 회의 여비 기준으로 앞으로는 지급을 하라는 아, 영월서도요 예. 아, 그그 그, 그거는 한 사람이 참석해도 되고 두 사람이 참석해도 되 아니 아니 아니. 저, 저, 저, 기타 여비. 요요이요오산사 하신 분들 예 예. 이일 들어서 뭐저 유공비를 세우는데, 뭔 중에, 아. 공식적인 활동비. 공식적으로 어디를 갔다. 예, 예, 예. 또, 예, 예. 뭐, 어째, 이런 여비가 난게참 애매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 애매해. 그래서, K 여비 기준으로, 더들 같은, 덜들 같은, 그렇게 집행을 하면, 그때그때, 뭐, 기름값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한게좀그 뭐 상당히 그좀 모양새도 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정해진 의시를 해야지. 근데 그 과거에 했던 대로 할까요? 그, 그러죠. 과거에 그래. 했던 대로? 네.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어. 이거 회장이 그래. 알아서 기름값 얼마 들어갔겠다. 뭐재무이 사고 사고가 있고, 바깥 얼마 들어갔겠다. 이렇게 갖고 집으로 그러데 그럼 그것을 맞아요? 목욕이 없는 상태예요. 네. 네. 이거는, 예. 이거는, 오산사는 그래. 뭐, 네. 굳이. 뭐한 사람만 가도 여행. 되는 일이요야산사는 네. 이럴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지금 가면 이제 뭐한 서너 명 갔는데 앞으로 조금 많이 갈 것을 예상해가지고 여러시 이제 또 이제 동참하고 이렇게 그렇게 예상해서 3인 이상 갔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다, 15명이 갔던 경우도 있는데 최상한 선이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한 서너 명, 들면 갔을 때는 모르지만은, 뭐, 네. 바에서 또, 마을에서 또아 이번에, 의 사들이 많이 하고여럿시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 어. 상한선은 25만원으로 어 이것은, 그래서, 행원수에 따라서 조금, 늘리고, 줄이고, 네, 가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회의 여비 기준으로, 한 내니까, 희인당 5만원 선으로 하는 것이, 네. 네. 기본 여비는, 그게, 제습이이 낮고, 기본 여비, 네. 10만원, 네. 원. 지금 1인이 가서 15만 원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 그쵸?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5만 원씩 주고 그러면 시골 사람들 도와 가고, 어찌보고. 경비가 많이 나가보니까요 <웃음> 금액을 정해놓고, 요이 네. 가면 요 금액으로 나눠서 쓰고. 그런 게, 맨날 가서 25만 원이요. 예, 네.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나대테 어떻게 면안갈 것이고, 음. 그래도 나는그 하나씩 가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그래, 어느 예, 사람마다. 예, 그래요. 이거 거. 이것도 그만 그대로 나온다. 본증 또 이것이 나온 수가. 없죠.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넣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대로 나왔던 자 나왔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노임은 이제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으로 전... 이 있으면 아니, 이런 기준으로. 아니 이 부분은 여기 예, 그 말씀 나왔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정한 것도 그때 그때, 그때 틀려요. 그 전에 그 총이 거 총,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웃기는 네. 이야기 하는데 네. 그렇게 잘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웃음> 그, 이, 이, 그때, 그때 달랐어요. 그 그때 달랐어요그 전에 그 총이 할때 네.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필요에 그랬구나.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유도리를 갖고 이렇게 하자 한데 또 어느 때또 바뀌어 갖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무슨 일을 운영하는데 유도리가 전혀 없어버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유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장비 작업도 10만원, 12만원, 이거, 문서에 되는 거예요. 오산사 얘기하는 거예요, 오산사. 그 기준에. 오산, 오산사가 됐건, 뭐가 됐건, 유도를 갖지 않고는, <웃음> 그 딱, 그, 고정해가지고, 네. 저거, 저 부분도 내가 그, 그 실례를 들릴게요 선산에서 1 0 0 떨어 그 떨어져서 무조건 써라. 엄마랑 똑같아요, 이 말, 이 말이. 요는 선산에서 1 0 0 m 떨어져서 딱 재가지고, 이 저기, 그묘 쓰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고, 그렇게 그 네, 고지식하게 하면은 그냥 기준이 그냥 그 기준이... 할 수가, 할 수가 기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지 기준도 없게 그 전에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존중하되 예. 필요에 따라서 예. 그그그유도를 갖는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첫 해고 오늘 가논의수가많단 말이에요.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되면... 예? 병을 써볼면 논란의 소지가 아, 많다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다안 떼야지. 응. 앞으로, 그지 그, 지 아니, 근데 여기는 굳이 떼거리로 몰려갈 그, 그 시기가 아니다니까. 아, 떼거리로 몰려갈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웃음> 그, 저, 대표로 <웃음> 몇 사람 참석하면 돼. 아, 그런, 그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전 오산사에 그, 그, 중, 등량, 충량 하나시 때문에 지금 지산사를 짓는다고, 그, 저 그, 그, 1억이 넘게도 짓는데, 거기 참배우로 가는데 같은 하나씩 참배우로 가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그 그 의미를 그 맞춰 버리는 것은 그거는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자야 모시는 거나 이거 지단사 저거 하는 거나 오산사 가는 거나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하나시라고 찾아가는 건데 어디는 엄청 키워버리고 어디는 의미를 축소시켜버리고 어, 어,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된다는 거예요큰 문제야 제사비는 5만원 하고 제사비는 5만원 별도로 나가야 된게 그리고 일인당 5만원씩 그냥, 그냥 해보시다 가는데 자꾸 시절이 돼야 되죠 5만원씩 본인 무슨 자꾸 바뀌니까 예, 예. 예. 그것이 예. 무리가 되어갖고 여기서 예. 한 6명, 2백명 가가지고 이 갔다 어, 그러면 35만원 안될것 같으면 조정하면 되는거 채실비니까 자꾸 수령을 예, 하는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차를 한 대를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차 갖고 간다는데 이럴 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만원씩을 걷어 준다든가 네. 2만원씩을 걷어 준다든가 그래. 그건 이제 알아서 이럴 제 예, 때는 없애버리고 <웃음> 이럴 때는 없애버려지일인당5만원씩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한 사람들끼리 유리때는 재산을 해야지. 그러면 또유리때는유리들을 주고 또그재비는재사비 주고 네. 또그 예비는 여비들을 주고 그런 거아러니까 3인 이상 20만원, 25만원.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거 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예문 발상이에요 예. 하루에 해야 되는 거예요그루에이한 거, 그 현거, 네. 이제 재비 5만원 하고, 네. 그지, 이제 1인당 5만원씩. 1명이가든2 0명이 가장, 가장 5명이가든5만원씩 주래 기름값은 안 줍니다. 기름값은 그, 그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 얘기를 하라 바깥까지 되있는거예요 그렇죠. 바깥까지 포함되 있지. 그 바깥 아, 따로 주고 그래. 또그런거 <웃음> 뭐, 한시 돈이 뭐, 이분은. 그정가면 되고, 그래. 예. 우리가 지켜야 음. 할 것은, 예. 서로가 어신더훨 그렇죠. 네. 이당 저, 회의 이이 기준해서, 이인당 5만 원 수정해. 어. 되고 꾸 수정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내야 을 만한, 한, 그, 한, 300명이 여기를 네. 오산산몰래 가버리면은 네. 그 이제 아니고 돈좀 돈으로 감당이 안 되겠으니 그때는 이제 그냥 네. 돈을 네. 안, 큰 안, 큰 돈을 안 받고 안 받고 해야죠. 가야 돼요 돈 자체를 그때는 네. 아예 없애야 돼 그래도 네. 의미를 네. 알기 5만 때문에 5만원 증권는 것은 어. 가적이면좀더 많이 가진 것인데 이거는 렇게 가라는 이야기고 똑같은 네. 이야기요 네. 이게 네. 그 3인으로 딱 정해서 얼마, 엑 X 정하는 거는 또 남은 사람 보자면서. 네. 일단 노임은 옛날 기준 그대로 적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그 백인정을 하루만 하더라도 누가 이제 근위를 뭐 한번 해서 하는데, 예, 고향 방문할 때 이제 얘가 이제 집도 없고,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방문 하고 싶어도 좀그 뭐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은 누가 제의를 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오늘 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은 수리를 해야만이. 그 해야 해야. 돼요. 해야. 수리가 없다면, 은 최상도로 얼굴을 아, 씻고, 되면 뭐, 남이라도 고민할 정도로. 네. 갇혀고좀 따뜻하게 그래. 보이라도 그래. 해야 되는 그래. 것인데. 그래. 어. 거기는 보일라, 쌤인데, 어. 어. 어. 그 다음 어. 싱크대그세가지는갖춰줘야 그래서, 해킹을 네, 해야죠. 네, 네, 네, 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예, 도 괜찮은 끄인지. 제가, 제가 보인 거니, 백인정이라는 네. 것이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좀 아, 그, 할아버지를 아, 네. 기르기 위해서 만든 아, 신성, 신성한 정각인데, 그냥 아무 뭐, 마을 앞에 있는 정각이 아니고, 신성한 정각인데, 이제, 외지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고 가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은 조금 이이이부분은 이 집행부에서요 예. 그 고문이나자문위원들한테 그지 그, 그 무리가 따르지 않으면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위원이나 특히 그고문님한테 예. 예. 회장님이 가시든 예. 그, 그 집행부가 가서 예. 그 이야기가 되면 예. 이걸 그지. 뭐 실행에 옮기든지,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그러면 고문이나 자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예.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이사변명 이것은요. 네. 지금 회장을 에서 <웃음> 이사가 20명이었단 말입니다. 또회직에도 20인 이내로 보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회의 측 아재가 이제 고문으로 나가시고, 나머지는 감사하고 이사만 두 분만 받겠지,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지금 1 9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네, 한, 한 명은 넣을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이사 임기는 또 3년으로 이렇게 해치게 종료되어 있어요. 추익을 시킨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한 주익. 명을 누구 나 젊은이 넣어줘? 네. 아, 젊은이. 예. 네. 네. 음. 제 이제 생각은 이거 그큰 집에서 예약된 그 총회 때뭐큰집 작은 집 수도 뭐 균형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있었고 해서 뭐그 큰집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또, 동익시 아재 자문위원회 어떤 그 권위도 좀 생각해 주고 예, 예. 해서 또또 또 일우 형님 그 말을 또 이렇게 존중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해치, 수정 이런 것도 없이 한 사람은 추가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이번에 내가 이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동익이 아재한테 아마 의사로 타진해서 한명 추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년 총회 때 네. 사람을 그래야지, 뭐한 명을 그래. 어떻게 추가를 했으면서 그다 하는 뭐 생각이 있어서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쩝니까? 자문위원 한 분을 더 아니, 아니, 추가 아니, 아니, 이 자문위원이 아니고 이사 이사를 아야 생각이 났습니다. 2 0 명이니까 저도 음. 그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서 총회 때 이렇게 별로야. 추천을 할아니 예. 지금 이걸 해도 큰 문제는 없어아요 아니 이사는 총에서 임명하게 되어있어요. 이사는 총에서 임명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 이제 거시이 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야. 이렇게 다음 회의 때부터 네. 이렇게 업소로 네. 참가도 시킬 네. 필요도 있고 예 네. 아니 그래, 그래서요 네. 그, 그 집행부가 그때 그 나는데 네. 그, 회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 서좀그 저거를 갖고 가야 돼요 폭을 네. 회칙을 네. 그, 기계적으로 네. 너무 남지에 그, 그, 남지에 적용을 하면 네. 그, 정신의 의미가 상당히 좀그그 그, 딱딱해지고 그, 결 겪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회칙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냐. 그, 종치내라는 것이요 하루 아직 말씀도, 예. 뭐, 좀, 유도를 갖고 오는 거인데, 여튼, 기준이, 예. 회칙이 기준이니까, 예. 저는 회칙을 존중하고, 예. 지켜야 돼요. 정 처음 이것이 안 맞다고 하면 고쳐야 되고, 예. 그러지, 어겨가면서, 음, 예. 그안 되니까. 예. 저는 이제 예. 그런, 그런 생각이에요. 네. 지키면서. 균형, 준용, 균형서 네. 예. 하기에 예. 크게. 그, 그 무리가 주용하게. 따르지 않을 사람 예. 같은 거는. 예. 그리고 이제, 경리문서 이것은요, 예. 지금까지 일은 예. 총회 때나 이사회 때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웃음> 이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웃음> 경리한테 요구를 하면 경리가 이렇게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이제 해계연도 말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줄거리는 다 이제 이사들이 알고 있지만은 좀그 자세하게 진행 상황이라까 또는 이런 부분을 최상도로 전 이사는 아니지만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나 감사 정도는 이렇게 흐름을 좀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에 이사회에 있을 때 우리 현금 이 출납부를 다른 지출 구비 서류는 말고 현금 출납부는 이렇게 해서 공람을 해서 우리 그 임원들이 이렇게 같이 알고 또 이렇게 임원들이 같이 알면서 사전에 어떤 그 불미스러운 것을 예방도 되고 또 돈을 가라오게 함부로 쓰는 일도 미리서 막아보고 또 감사도 이런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때는 조금 지적도 해서 뭐 이사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 승화하니까 좀 귀찮겠지만 은 이사회가 끝나고 다음 이사회 때까지 정연 것을 갖고 와서 회장에 뭐 이렇게 해서 공남, 공남이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을 한다는 거는 정부에다가 참이 온 사람만